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곡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솔리드웍스에서 제공하는 곡선은 크게 네 가지죠. 그냥 자유곡선, 서플라인이 있고요그 다음에 좀 더, 음, 제어를 좀 쉽게 하기 위한 스타일드 자유곡선. 그 다음에 공면 위에 바로 작업할 수 있는, 그 3D 스케치 내에서 공면 위에 바로 곡선 작업을 할수 있는 공면이 자유곡선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뭐 수식을 이용한 그런 자유곡선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케치 차원에서 많이 쓰는 것은 그냥 자유곡선, 스프라인과 스타일드 자유곡선 이 두가지를 가장 많이 쓰는데 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만든 자유곡선이 얼만큼 부드러운 커브인가 부드러운 곡선인가 그걸 이제 검사하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커브처콤보요런 어, 기능을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부드러운 커브인지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솔리드웍스에서 이제 그거를 구현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를 점검하는 방법, 그런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커브처, 곡률이라고 합니다. 이 곡률이라는 것은 가상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플라인이 있다고 했을 때요. 서플라인의 각 점에서의 가상의 접원, 가상의 접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접하는 원을 생각해 보시죠. 그랬을 때, 이 평평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극혁하게 꼬이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평평한 부분에서의 접원은, 이, 그렇죠? 계곡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에서의 접원보다는 아무래도 반지름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 곡선을 따진다고 치면, 이 곡선은 이 점에서 가장 큰 접원 값을 가진다. 그리고 이 점에서는 가장 작은 접원 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이쪽에 제일 크고, 이쪽에 제일 작은 겁니다. 이 커브차랑선, 곡률, 곡률이랑선 결국은 각 점에서의 반지름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역수라고 생각하면 되죠. 반지름의 역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점에서는 반지름 값이 크니까 큰것 분의 1이니까 공률 값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작겠죠. 이쪽은 어, 상대적으로 반지름이 작으니까 반지름이 작은 것 분의 1이니까 상대적으로는 이 점보다는 공률 값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콤버선 콤보이 콤이라고 읽죠 콤 콤의 어떤 그 뭐랄까 이 수직선 있죠 이 수직선이랑 시 바로 콤의 어떤 상대적인 비율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랭스 이 길이 있죠 이콤 비죽비죽 닭벼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녹색선 이걸 이제 어, 콤보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랑선 가까이 콤버 라인의 길이랑선 어떻게 보면 비율이죠 반지름 분의 역수라고 보시면 반지름 분의 역수의 어떤 상대적인 비율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콤보 값이 작으니까 작게 나타나는고 얘는 이제 크니까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죠 그리고 이 콤보의 어떤 방향성이랑선 각 점에서의 이 곡선, 자유곡선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90도 직각 방향, 노말 방향으로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빨간선이랑선 이 스무스 다시 말하면 이 커버 있죠? 이 자유곡선이 얼마만큼 스무스한지를 시각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죠? 이콤보랑선커브처랑선 이 곡률이랑선 반지름분의 1이다. 요거만정확하게 요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 뭐 직선 구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커버처 값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의 커브처를 가질 수도 있고, 음의 커브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콤보선이 콤보, 어, 위로 이렇게 펼쳐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음,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리드옥스에서좀더 살펴보죠 여러분이 좀더 이걸 보게 될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공률이한게 뭐라고요 반경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반경의 역수라고 정의된다고그랬죠 커버처 공률 자 그러면 이런거 있죠 이 급격하게 휘는 부분이 있죠 상대적으로 완만한 구간이 있고 급격하게 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번이 상대적으로 반지름이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작은 부분이니까 반경분의 1로 따지면 평평한 구간보다는 상대적으로 곡률값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리드웍스에서는 상대적으로 빨간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완만한 구간 있죠. 완만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반지름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반지름분의 1이니까 곡률값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검정색 계열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수평수직 있죠? 뭐 사선 이런거는 거의 어떻습니까? 뭐 수평선 생각해보시죠. 여기에 뭐 반지름을 생각하시면 무한히 큰 원이 되버리겠죠 그러니까 어, 반지름을 1을 따있을 때 분모값이 무한히 크니까 결국은 무한히 큰 것뿐의 1이니까 거의 0이 가까운거죠. 그래서 검정색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케치 내에서 이콤보였던그라인 있죠. 요걸 보고도 여러분이 아이 부분이 급격하게 휘는 부분인지 완만한 구간인지 그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공면 돌출한 다음에 색깔을 봤을 때저 공유를 했던 색깔로 구분해 봤을 때아이 검정색 부분은 완만한 구간이고 빨간색이 가까울수록 빨주노초 파는 법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요. 빨간색이 가까울수록 더 급격하게 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딱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 컴의 어던 흐름 있죠? 흐름이 될수 있으면 스무스하게 흐르도록 여러분이 자유곡선을 설계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이 색깔로 봤을 때는 경계가 확실히 지지 않고 될수 있으면, 직선 구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곡선과 곡선이 만나는 구간이 그라데이션하게 색깔 분포가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여러분이 서플라인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연속성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포인트 연속성이랑는것 단지 상과 선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탄젠트 연속성은 좀더 부드럽게 탄젠트 작용을 연결되는 거고 커버처는 탄젠트 보다는 좀더 부드러운 연속성을 가진다고 그랬죠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 솔리드웍스에서 실습을 통해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죠? 그렇죠? 자, 예제 파일 한번 열어보시죠. 자, 공률 검사라는 예제 파일을 여시면 다음 과 같이, 이렇게 열릴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보죠.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수평선과, 그렇죠?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리고 둘 사이를 될수 있으면, 음, 곡선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미가 뭐라고 하죠? 삼각형 두개 있는 것이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률 값이 변화되는 지점.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이세 개의 선을 잡고, 곡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 될수 있으면 이 곡률선이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작업해 줘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게 품질이 좋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작업하시다 보면, 자유곡선 가지고 이렇게 작업하시다 보면, 점 찍어서 이렇게 처음에 만들 때는 아주 부드럽게 나오는데, 이선 가지고 이렇게, 제가 처음에 찍을 때는 이게 부드럽게 나와요. 부드럽게 나오는데 나중에 한 번이라도 이 점을 찍고 이렇게 형이그죠 음, 제어를 해 버리면 이게 부드럽게 만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신 다음에 될수 있으면 이 공률선을 보이게 한 다음에 그렇죠? 공률을 표시한 다음에 이 점을 점의 개수를 줄인다든지 너무 많이 찍으면 안 좋아요. 그런 다음에 또는 화살표 점을 찍고 화살표를 조정해서 여러분이 이 콤보선이 될수 있으면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점의 개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적으로 음, 제어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면 여기에서 최소 반경을 한번 볼까요? 어, 여기 있죠. 최소 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최소 반경을 가지는 지점이 어디다? 여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이 콤보선의 크기가 가장 크다는 얘기죠. 반지름 분의 1이니까 가장 이 컴의 크기가 큰 겁니다. 이 컴이랑 선이각 지점에서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닭표처럼 음, 뻗어 나가는 겁니다. 마치 고슴도치 등이 어떤 음, 침처럼 이렇게 뻗어 나오는 거죠. 자 만약 이렇게 만든 선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돌출을 해보겠습니다. 얘가지고 공면에서 공면돌출 이렇게 돌출됐어요. 됐죠? 어, 앞에서 이제 임시 엄영색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 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색깔별로 확인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평가에서 여러분이 얼룩 줄이나 공률을 보시면 됩니다. 자, 공률 한번 볼까요? 그럼 이렇게 색깔 분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여기서는 공률값이 거의 0이죠. 여기가 빨간색 같아지면 공률이 0.018이 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파란 부분은 공률이 상대적으로 작죠. 이런 시각적인 어떤 색깔 분포는 옵션에서 보시면 됩니다. 옵션에서 어, 색 있죠? 색이 있죠. 색에 오면 여기 아, 색이었나요? 어디 있었죠? 어, 문수 속성입니다. 죄송합니다. 문수 속성의 모델 표시에 오면 여기 공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 색깔 분포 값을 보실 수 있어요. 거의 그 0에 가까운 것은 아주 미세하게 꺾이는 부분이라고 보십니다. 너무 극격하게 꺾이는 부분이고 거의 빨간색에 보일 일은 거의 없겠죠. 검정색은 거의 공률값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평평한 구간. 그러니까 직선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수평선, 수직선, 사선, 이런 직선 구간이 거의 이제 검정색에 가까운 거죠. 색깔 분포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아,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될수 있으면 그라데이션하게 흘러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가지고 한번 연속성 개념도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제가 될수 있으면 선을 호와 선을 그려 놨어요 만약에 이점하고알트 아, C는 해제할까요? 자 2점하고 이 이점을 연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두 점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어, G1 이 Geometrical c o n t i n u 라고 그럽니다 G 또는 c o n t i n u C 그렇죠? 연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서플라인 가져 그냥 점 찍고 점 찍으면 이거는 그냥 포인트 연속성을 만족한다. 그니까 러두 점에 이제 붙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이걸 이제 연결할 때두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 호와 이 서플라인 사이에 제가 탄젠트 구속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정 탄젠트, 탄젠트 주정 그러면 둘 사이는 이제 탄젠트 연속성을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해볼까요? 점 찍고 점 찍은 다음에 이두 개의 선 사이에요 제가 공률 연속성을 주겠습니다 커버차 얘와 얘 사이에도 공률 연속성을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시각적으로 보면 뭐 탄젠타하고 커버차 별로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률선을 한번 보죠 어, 어차피 뭐이 포인트 연속성이야 저 지원이야 포인트 연속성 또는 포지션 연속성 터치 연속성 이 같은 경우는 그냥 선과 선을 연결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탄젠트하고 커브차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이세 개를 잡고 이두 개만 한번 잡아보죠 잡고 공유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두개 잡고 이제 또 공유를 보죠 얘는 어떻습니까 이 지점에서 선과 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디렉션, 그렇죠 이 콤보의 어떤 디렉션은 동일할지 모르지만은 크기는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이 선의 어떤 반지름의 변화율 값이 이 선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나요 그렇죠. 뭐랄까요 얘의 어떤 반지름의 변화값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나요 아니죠 변화율이 급격히 이쪽 위 부분에서 급격하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렇죠? 자,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이런식으로 되는거죠 얘의 어떤 반지름의 변화값이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부드럽게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어떻습니까 조금 더 이렇게 드래가셔가지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부드럽게 만들다 보면 어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얘가 지금 바깥쪽으로 휘어 버리죠 저는 안쪽으로만 만들고 싶은데 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죠그렇 얘를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하자니 좀 그렇고 얘를 느리자니 그렇고 얘를 줄이자니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 커브 처라는게 어, 탄젠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드러운 선이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완벽한 부드러운 선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스프라인보다는 어떤 선이요? 스타일드 자유곡선 있죠? 얘를 쓰는 게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번째 점은 포인트 연속성 두번째는 탄젠트 연속성 세번째는 커버처 연속성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죠. 탄지, 커버처 탄젠트, 그 다음에 포인트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선과 어, 이 선하고요 이두 개의 선 사이에 일단 탄젠트 한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만 이제 검정색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얘와 얘 사이에 커브제 연속성을 주겠습니다. 요렇게 그런 다음에 요 선하고 요두 개의 선은 동일선 상 있게끔 요렇게 아 제가 이쪽을 일단 커브자로 주고요. 얘하고 얘하고도 커브제 연속성을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얘도 곡률값을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걸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조정을 통해서 좀더 부드럽게 여러분이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쪽도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놓가면 되겠죠. 자, 이쪽도 또 이렇게. 아무래도 이 점을 좀더 많이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움직이지 않죠 자 그러면 점을 몇 개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타일자의 곡선 하시고요 포인트 탄젠트 커버처 하나 둘두개되요그 다음에 커버처 탄젠트 포인트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와 얘 사이에는 커브지 속성을 주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 사이에도 커브지 속성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들 있죠 이 선하고 이두 개에서는, 동일 선상이 있게끔, 그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직접 고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네요. 자, Alt-C 하고요. 동일 선상 있는 거를 좀 지워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이 지금 이 라인하고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공률 연속성을 보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좀더 부드럽게. 그렇죠? 이렇게 부드럽게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요. 그렇죠? 예. 이런 작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콤보선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부드럽게 부드럽게 요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요렇게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아까 전에 여기 음, 탄젠트보다는 얘가 훨씬 낫고 커브처보다도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사일드 자유곡선을 이용하시면 제어하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좀더 부드러운 곡선 개념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지금 이제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곡선 자유곡선을 가지고 스프라인을 가지고 뭔가를 설계하실 때는 이콤 있죠 이 콤을 항상 보이게 해 놓고 이게 얼마만큼 부드러운지 그걸 항상 보셔야 됩니다 이 콤의 의미는 비율이라고 했죠 반지름 분의 1각 지점에서의 반지름 분의 1 이 크기가 작다는 얘기는 완만한 구간에 있는 얘기고 크기가 크다는 얘기는 급격하게 음, 뭔가 어~ 면 에, 급격하게 반지름이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꼬이는 부분이다 급격하게 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휘는 부분은 콤보선이 상대적으로 평평한 구간보다는 크고 그리고 색깔도 빨간색에 가깝게 보이는 거고 완만한 구간은 될수 있으면 이제 어, 콤보선도 작고 어, 검정색 계열로 보인다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셔가지고 이서플라인스를결하실 때만큼은 이 콤보선을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그때 색깔을 확인하시면서 될으면 부드럽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한번 볼까요? 얘를 잡고 바로 공면 돌출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출을 해보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뭐 어차피 연속성이란 개념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렇지만, 탄젠트하고 커버처. 이, 쟤는 이거 지금 커브처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놨죠. 했을 때 평가해서 얼룩줄 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보면 어떻습니까? 얘보다는,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곡률을 봅시도 어떻습니까? 탄젠트 같은 경우는 색깔이 많이 구분이 돼버리죠 그렇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수 있으면 부드러운 공면이 만들어지게끔 여러분 이 제품 디자인 하실 때 그렇죠? 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공면이 얼마만큼 부드러우냐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잔소리가 좀 길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